결혼을 가셔야 돼요. 확실히 복싱이 아니라 이 탭교환 하다보니까 거리의 감각도 다 되고 네. 만약 발까지 쓰면은 확실히 제가 거리 감각이 없겠지만 아, 아 발까지 쓰면 신용관한테 진짜 세게 때려가지고 K-O단을 <웃음> <깨우는 안 웃음> 같은데 <웃음> 조금 제가 봤으좀 주먹을 좀 많이 내는 그런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. 가볍게 네 예. 티켓, 예. 티켓 파이터 예. 어때요 일라운드끝났는데 정신없이 맞습니다. 네. 어차피 맞을 거니까 네네. 그래도 오늘 배웠던 걸 한번 최대한 줄수 있도록 네네. 훈련을 해보세요. 아, 도전을 해보세요. 네네. 네. 나, 나, 나. 네. 어, 어, 관장님, 어. 관장님 움직임에서는 중력이 안 느껴져요. 어. 너, 너무 가볍게 움직이시니까 어. 네. 와 정말 그, 저 항상 유튜브로만 보다가 정말 눈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저 감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. 어. 네. 어, 정말 대단하십니다. 어. 네. 어. 티켓 어. 파이터 어. 곧 죽을 것 같은데? 어. <웃음> 어때요? 주이안 보입니다. 네. 전 옆에서 봐도 안 보여요. <웃음> 앞에서 보면 더안 보일 것 같아. 여기 계셨는데, 네. 화면에 이쪽에 계 네. 킥 <웃음> 네. 가볍게 한 번만 찾아왔는데, 가볍게. 킥이요? 킥까지. 네, 알겠습니다. 그러면 네, 뭐. 번만, 내가 목병을 배가지고 네네네. 그냥, 어. 한번. 네. 아, 차이 좀 네, 가볍게. 네. 그냥 가볍게. 하세요. 네네. TK 파이터. 예. 네. 자, 이번에 발까지 같이 한번 해보는 건데, 네. 어때요? 복싱으로만 했을 때 하고. 아. 다른 아, 제가 좀 수련을 내십시합니다. 안 끊기는... 아, <이 경기는>. 아 <웃음> 제가 지켜볼게요. <웃음> 한번 봅시다. <웃음> 가볍고 빠른 발로 터치를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야, 도모르 i t 파이터 발소도 밀리는 것 같은데요. 과장 네, <웃음> <웃음> 굉장히 잘하습니다 아, <웃음> 네. 아, 어, 오늘 정말 과장님께 너무 많은 걸 배우고 가는 것 같아요. <웃음> 앞으로 저 훈련해야 될 것들이 또 너무 많이 생겼죠 우리 TK 네. 파이터. 맞습니다. 과장님 오늘 정말 좋은 훈련 메소드 그리고 또 많은 지적 또 많은 가르침 정말 감사합니다. 아 저도 오늘 또태견이라는 종목을 또 예법 태견을또 또 처음 황인무 선생님 덕분에 또 우리 TK 파이터 덕분에 이렇게 한번 제가 경험을 해봤는데 이거 어디 가서 이렇게 경험해 보겠어 맞잖아요 네. 관장님이시니까 아유.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아, 진짜 저는 이런 새로운 경험을 음. 이렇 저는 또 해줄 수 이렇게 해,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, 너무 즐거웠어요 감사합니다 네. 아. 네 관장님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,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